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이야, 지금 막 엄청 더워요 땀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온것 같은데 아, 그럴 때마다 이제 또 보양식 있지 않습니까 이마랑과 약간 좀 특별한 관계인 오늘의 메뉴 말고기입니다 <웃음> 이쪽 부위가 등심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안심 여기는 체크살이라고 합니다 또 자 이거 같은 경우에좀 특별해요 어, 딱 모양새만 봐도 뭔가 좀 회같이 안 보입니까? 아, 이건 이제 육회로 먹을 수 있는 홍두깨살인데 먼저 어,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요 천마라는 회사에서 한번 어, 먹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줘서 어, 저도 때마침 보양식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첩천을 받았습니다 어,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먹어보도록 하죠 아, 가면 이제 스테이크 같아 확실히 어, 이 질주 본능, 스태미나의 정석, 말고기라 그런지 이해모글로빈이 많이 보입니다. 모... 이렇게 지금 보면 완전 소고기 비주얼이에요. 에? 이거 보세요! 어? 들어갑니다. 네, 즐기고, 즐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에이, 이게 진짜 달리는 말이니까. 얼마나 이게, 에? 맛채채는 소고기 맛의 한 판. 어, 독특하네요. 내가 봤을 때는 좀 질기다. 그렇다면, 안심을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에이, 안심은 또 이게 제일 부드러운,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도 안쪽 살꽂지만 아, 기모찌. 자 안심도 살짝 데쳤습니다. 제 스타일로 굽기로 해봤는데. 그럼이 등심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좋아요. 어쩔 수 없게 훨씬 더 좋고 맛도 등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 있어요. 그 돼지만의 맛, 소고기만의 맛이기게 있는데 말고기는 제가 진짜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그 맛을 모르겠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어디 가야겠다. 어차겠 다. 지기네요. <웃음>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고 내가 뭐뭐 광고도 아니고 그냥 진짜 제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내전 먹었거든요. 내전 먹었는데 나 지금 미칠것 같아요. 아이게왜 그러지? 더워서 그런가 여기가? 나 지금 진짜 섰어요. 아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약간 근수축이 되고 있어요. 와도식으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요 체크 사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드실래요? 아착크살 맛있네. 이건 소고기랑 그냥 거의 비슷한데, 음 일단 구이용으로 나오는 지금 등심 안심 착크살 먹었는데 착크살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에 안심 그 다음에 등심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난이도가 높아요. 솔직히 야매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그냥 생으로도. 어, 생으로도 먹는 홍두깨살. <웃음> 이건 좀 빡세긴 하네. 먹을게요. 예. 어, 이건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크게 잘라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좀 짧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씹히는 감도 되게 좋고. 적당히 찌기고 고기 사시면요 예, 얼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씹으면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끊어져요 홍두깨살을 다듬는.. 가 그러니까 다진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더 얇게 자랐으면더 부드러웠을 거예요 근데 육끼이나가 진짜 하나 남는 거예요 자 이제는 샤브샤브 로 먹을 건데요 말고기가 또 샤브샤브로 먹을 수 있대요 네, 가서 한만원한만 오천 주면은 살수 있는 이 샤브샤브 육수를 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료가다 다 있고 다 지금 보면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단백질 덩어리라는 얘기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고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아, 샤브샤브 이제 끓이기 시작합니다.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 이건 못참기 아, 그리고 또 국물 같은 거 제가 좀 되게 예민한데 국물 이렇게 불어 먹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바로 먹으셔야 돼요. 아, 어, 아, 육수가 맛있네요. 와이 풀고 먹고싶을때 먹으면 되는거예요 이렇게 소스가 이제 참소스 좀 단맛나는거 칠리소스 고기맛을 볼게요 와 샤브샤브 느낌이 안나요 확실히 질겨서 근데 제 스타일이에요 육수를 되게 좋아해요. 육수를 더 좋아하는데 거기에 육수 맛이 우러나야 저는 이 들어오면 국물이 쫙 마치 미더덕 가야죠. 국물 먹을 때 미더덕 막 그런 느낌이에요. 음, 담백하네. 그냥 지방이 없어. 그냥 완전 담백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기가 담그면 그냥 흡수해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샤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육즙이이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 와. 이거, <웃음> <웃음> 와요. 조심하시고. 네, 전이까, 어, 먹을 수 있는 거지. 크또이 아, 버섯 좋거든요. 이 버섯이. 버섯이 좋아요. 와,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 뚝뚝. 음. 아, 이거 보세요 어? 지금 벌써 절였어요 이게 절인, 절인 배추 여기다 이 소스 쫙 발라가지고 와와와음 자, 살아있다! 아, 무더운 여름이 이제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아,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또한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아,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여름의보양식 어, 이라고 할수 있는 이 말고기를 한번 드셔보시고 마랑 같은 힘을 한번 파워를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뭐 참지? 도시 <웃음>